진짜 휘 어이없어. 립만 잘하는 게 아니었잖아. 미쳤죠? 지리죠? 아니 립 맛집인 줄 알았는데 쿠션까지 잘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짜증나게 진짜. 어 이거 날좀 떨리게 하는 쿠션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찐옹행 입니다. 우리 요즘 굉장히 핫 색감 천지립 맛집 스마일 라이프 피에서 립이 아닌 또 베이스 쿠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바로 쿠션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피 쿠션 글래스는 세가지 컬러로 28,000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17호, 21호, 23호로 출시가 되었고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제러드 움03 내추럴 글래스 23호 컬러입니다. 쿠션을 보시면 적당한 두께의 케이스로 하늘하늘하면서도 화이트톤의 케이스로 나왔습니다. 케이스가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예뻐요. 투명한 유리 구슬처럼 보여요. 그런 유리구슬 같은 케이스로 나왔고요. 쿠션의 퍼프는 이런 살고살고한 퍼프로 나왔고 두께감이 은근 있고 카스텔라 같은 기공감이 있는 퍼프라서 뭔가 얼굴에 퐁실퐁실하게 붙을 것 같은 느낌이고 쿠션 안에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쿠션의 타입입니다. 쿠션 발라보기 전에 제 피부 타입이랑 오늘 스킨케어 먼저 말씀해드릴게요. 저는 평소 25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찹! 토 앰플 수분크림만 발랐고 얼굴에 모공 프라이머, 선크림, 베이스, 픽서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고대로 쿠션을 올려볼 겁니다. 완전 하간에 허, 여드름 언제 들어가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아주 예뻐요. 하늘이 시어, 스카이 블루 색깔로 맞췄습니다. 제 얼굴에서 왼쪽부터 발라볼게요. 확대를 합시다. 한번 찍으면 이 정도가 묻어나고요. 뚜껑에 조금. 절어가지고 쿠션은 양조절이 생명이다. 쿨링감이 <놀람> 살짝 있고 쿨링감은 시원합니다. 수분크림을 얼굴에 샥 바르는 듯한 그 정도의 쿨링감이라서 확실히 23호라 그런지 제 피부에서는 살짝 밝게 올라가죠. 헉, 근데 물건이네? 어 근데 이거 물건이네? 어머 이거 뭐야? 아니 한번 터치했잖아 여러분 이 유리알 이런 광 보여요? 피어 피어 지금 고급스러운 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이 새빨간 아이가 얼마나 커버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웃음> 진짜 피 어이없어 아니 지금 제 얼굴에서 반쪽을 커버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런 큰 잡티들은 잘 보이잖아요 근데 피부를 확대해보면 수영 커버라든지 붉은기 커버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이볼 따구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광채가 여기 광 여기 광 너무 예쁘죠? 컬러도 너무 맑게 예쁘게 올라왔죠? 코딱지 아닌 피어싱임 <웃음> 반대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어 이거 날좀 떨리게 하는 쿠션인데? <웃음> 요놈 요놈 립만 잘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리고 여러분 너무 시원해요 이게 어, 저같이 열이 많은 인간에게는 이런 시원함 너무 좋고 퍼프가 쭉쭉쭉쭉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대왕 카스테라 있죠? 그런 카스테라로 얼굴을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붙는 느낌 아주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에스쁘아 퍼프랑 조금 비슷한데 얘, 얘가 조금 더 두꺼운 느낌? 어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저는 살짝 요거 쓰면서 느껴진 게 뭔가 자빈드서울 윙크 쿠션이 조금 얇아진 느낌이랄까요? 퍼프도 자빈드서울 퍼프도 이런 느낌이었고 얼굴에 이렇게 매끈하게 올라가면서 윤광이 조금 도는 요 느낌이 자빈드서울에서 텍스처가 조금 얇아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얼굴에서 전체적으로 발라봤는데요.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뭔가 촉촉한 쿠션을 바르는 듯한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피부 윤광은 예쁘게 도는데 대부분 촉촉한 쿠션은 쩝쩝쩝쩝 바르면 어느 정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바르고 있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피 쿠션 글래스는 바를 때는 뭔가 그냥 세미매트한 쿠션을 바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내 피부에서 우러러 나오는 듯한 광 그리고 컬러가 이 일단 너무 예뻐요. 딱 제가 좋아하는 옐로 베이스에 상아색이 조금 섞인 이 쿠션 자체가 피부 표현이 고급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잡티들이 조금 비쳐도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죠. 이런 볼 부분이랑 여기 하관에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한 번만 더 얹어주도록 할게요. 양 조절을 했는데도 한번더 바르니까 커버력은 조금 쌓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여전히 쿨링감은 대박이에요. 커버력을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커버력이면 한 100점 만점에서 한 70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한겹더 얹으니까 피부 표현이 조금은 두꺼워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묵직한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미쳤죠? 질이죠? 아니 림맛집인 줄 알았는데 쿠션까지 자르면 어떡하라는 거야. 짜증나게, 짜증나게 진짜. 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나듯이 피하는데꽃 냄새가 약간 나거든요. 그래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모공 커버력도 너무 좋아요. 지금 카메라 이렇게 확대했는데 모공커버 너무 잘 되고요. 첫인상은 너무 완벽합니다. 하지만 마스크 테스트 남았죠. 마스크 테스트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사용감이 없는 덴탈 마스크 가져왔고요. 사상 없이 두드려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웃음> 아니, 거의 안 묻어 나왔어요. 첨부할게요. 근데 거의 안 묻어 나왔는데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코에도 이렇게 들 묻어 나올 일이냐고요. 여기 코 부분에 조금 날라갔고 볼 부분에는 줄 찍힘? 어디가 막 긁혀서 들어워지거나 하는 건 없고요. 여기 요렇게 마스크 라인대로 찍히면상은 보여요.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쿠션인데 이 정도에 묻어난 거, 이 정도의 찍힘이라면 어, 마스크 써?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찍힌 거는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그냥 퍼프로만 대충 정리해줄게요. 요 쿠션 때문에 조금 심장이 떨리고 있어요. 진짜 지속력이 좋았으면 좋겠다와 25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고 있어서 지금 시간은 4시 22분이고요. 저는 5시간 후에 지속력 테스트와 피부 상태를 볼 건데 제발 부디 예뻤으면 첫인상은 대만족. 5시간 뒤에 만나요. 지금 시간은 9시 9분이고요. 쿠션을 바른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피부 상태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과연 멀쩡할지 아니면 개더러울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완전 당겨 당겨 당겨.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볼수 있는데 다행히도 어디가 특별하게 지워진다거나 무너진다거나 주름이 끼었다는 거나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턱에도 몽글몽글 하는 거 없이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내 피부에 유분이 올라오면서 지금 피부 표현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쿠션 자체가 막 미친 촉촉함이 아니어서 지금처럼 유분이 올라와도 개기름처럼 보이지 않는 유분이 올라와도 피부 표현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게 없어요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저는 없는 것 같고 속건조는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냥 아, 속건조 조금 있네? 그 정도였기 때문에 건조함이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금 피부 상태도 너무 예뻐요. 수정 화장을 왼쪽만 해볼까요? 광대에서부터, 어우 쿨링감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거의 안 묻힌다는 정도? 이쪽 수정한 쪽이랑 5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랑 컬러 차이가 거의 없죠. 수정을 했을 때도 수정하니까 피부가 더예뻐광 올라오면서 주름 끼이는 거 없이 턱에 몽글몽글 하는 거 없이 조금 더 커버력이 올라가면서 광은 계속 예쁘게 나타나요 얘는 지금 제가 흥분이 되고 있는 걸 조금 가라앉히면서 컴다운 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5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랑 수정 화장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피크션 글래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은 없고 장점은 많았습니다. 그냥 피부만 봐도 여러분... 알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는 제가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은 제품이지만 다 사용하면 정말 재구매할 의향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쿠션 리뷰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내일 외출하는데 내일도 얘를 쓰고 나갈 것 같아요. 나는 극극지성이야. 촉촉한 거 1도 싫어하는 분들 제외하고는 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기초를 조금 꼼꼼히 해야겠죠. 오늘 영상도 오늘 피쿠션 글래스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요거 립은 언네임드 P입니다. 아직 출시하지 않은 P의 촉촉이 틴트. 요것도 존조십니다. 요 안녕.